범윤 스님 명언 어떠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를 전제로 남의 불행에 나의 행복을 쌓으면 안 된다 무조건 잘될 거라는 것은 낙관이 아니다 일어나버린 일은 항상 잘된 일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어느 상황에서도 배울 수 있다 동정심으로 만나면 안 된다 서로 상처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 마음이며 그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든 그건 그 사람 마음으로 꼭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그저 자기 자신이 선택한 대로 사는 것일 뿐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조건이 나쁠 때는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눈이 멀어가고 조건이 좋아지면 이젠 그 좋은 조건들이 사라질까 전전긍긍하게 된다. 우리가 이러느라 한 번도 진실로 행복을 느껴보지 못한 사이에 시간은 손살같이 흘러갈 뿐이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따라서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아쉬워하지 말라. 세상은 공평하구나 다 갖춘 사람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의 능력이 100%라면 바깥에 알릴 때는 80%만 알려라. 그것이 내 인생을 편하게 사는 길이다. 지금 자신이 화가 나는 것은 지난 시절에 내가 뿌린 씨앗이 싹을 튼 것이다 계속 화를 내는 것은 또다시 내 미래에 좋지 않은 열매를 키워 거두게 하는 인연을 짓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타인을 고쳐서 자꾸 다시 만나려 하지 말아라. 그 전에 나를 고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라. 남을 고치는 것은 매우 어려우니 생긴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고칠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한다. 인생의 쓴맛을 알아야 인생이 편해진다. 화를 내면 손실이 생기고 화를 내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리석다고 할수 있다. 상대 모습을 마음대로 그려놓고서 왜 그림과 다르냐며 상대를 비판하고 내친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마음의 착각이 내 자신과 상대 모두를 힘들게 한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해진 원칙은 없다. 인연에 따라서 대응하면 될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한다며 원칙을 정하려 들면 오히려 대화가 안될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인사를 했는데 상대가 인사를 안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사라는 것은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반가우면 반갑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다. 상대가 말하기 싫으면 그냥 지나갈 것이고 받을 사람은 받을 것이다. 인사를 주고 받는 것이라며 계산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둘이 서로 다른데 기준을 나로 잡아버리면 이것은 옳은 게 되고 저것은 그런 게 되는 것이다. 제일 쉬운 방법은 나를 버리는 것이요. 제일 어려운 방법은 상대를 고치는 것이다. 왜 자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생이 괴로운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운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없다면 이루어지면 좋은 것이고 안 이루어진다면 그냥 그만인 것이다.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된다. 잘못을 했으면 뉘우치면 된다. 이러면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다. 이것이 내 인생을 주인공으로 사는 방법이다. 잘산 인생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이다.